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정입니다. 오늘은 춥고 건조한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도 피부가 들뜸 없이 쫀득쫀득 촉촉하게 베이스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포근포근한 핑크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고고! 우선 세안을 하고 와서 지금 피부가 되게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스킨케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너 패드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메디힐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입니다. 이 메디힐 티트리 패드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요즘 얘는 거의 매일 데일리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 촉촉하게 에센스가 많이 적셔져 있는 패드거든요. 피부 결대로 쓱쓱 닦아주고 지금 이쪽에 트러블이 좀 올라와서 여기 살짝 얹어두고 있을게요. 지금 입술도 너무 건조해서 립밤을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게 발리는데 살짝 색깔이 올라오는 틴트 립밤이어서 화장 전에 발라주면 좋아요. 지금 입술 색깔이 1도 없어가지고 이제 엠보싱 면으로 닦아줄게요. 이 패드는 요새 진짜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남은 걸로는 목에도 살짝 닦아줄게요. 헤이네이처 hey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미스트처럼 뿌려서 쓰면 돼서 엄청 편하거든요. 요새 또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뭐가 올라왔을 때는 얘를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정의 효과가 좀 좋은 편이어서 많이 건조할 때는 한 두세 번 정도 겹쳐서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화장하기 전에는 그냥 스킨 한 번만 이렇게 뿌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요거는 요즘 새로 쓰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킵쿨수드 대나무 세럼입니다. 이렇게 수분감 가득한 그런 제형이에요. 되게 촉촉한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세럼입니다. 요즘은 얘를 써보고 있어요. 일단 사용감은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제품력은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제가 거의 집에만 있는 편인데도 집도 되게 춥고 건조하더라고요. 또 추우니까 보일러를 돌리면 또그 보일러 때문에 방 온도가 올라가면서 되게 더 건조해지고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다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대충 스킨로션만 바르면 너무너무 건조해서 좀 신경을 써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분감을 충분히 채워주고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라포티셀 세라마이드 하이드라 플루이드입니다. 이렇게 밀크 타입 로션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되게 가벼운 타입인데 속에서 건조한 그런 느낌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발라주고 있어요. 피부에 점점 수분 광채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잘 쓰는 크림이 있는데 메디힐 바오밥 수딩 수분 크림이에요 이거 보시면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수분 크림이 50ml인데 얘는 100ml여서 엄청나게 대용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이 크림 안에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세라마이드 캡슐이라고 해요 이 알갱이가 엄청 그냥 부드럽게 잘 터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분감 위주로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를 바르고 나니까 원래 사용하던 보습 크림을 따로 안 발라줘도 충분히 보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딱잘 맞춰주는 그런 크림 같아요. 저처럼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크림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크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형 자체는 되게 수분 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리면서 또 보습력이 굉장히 잘 느껴져서 이 크림 하나 만 발라도 보습까지 잘 채워지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광이 채워진 게 보이시죠? 저 요새 씻고 나와서 보일러 틀고 있으면 너무 건조해서 막 얼굴이 메마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주니까 피부가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보습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피부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게 스킨케어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도 들뜸 없이 밀착이 착잘 되더라고요. 스킨케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진한 다크서클이랑 지금 트러블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도 살짝 컨실러를 도포해줄게요. 피부가 좋다가 최근에 또 뒤집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이 컨실러가 되게 엄청 크리미하게 촉촉하게 퍼지고 촉촉한데도 커버력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 진짜 커버 잘 되죠. 저 사실 루나 컨실러는 처음 써봤는데 커버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촉촉해서 주름 낌 같은 것도 잘 없었어요, 저한테는. 우선 이렇게 도포를 해줬고 이제 쿠션을 바로 발라줄게요. 쿠션은 VDL 엑스퍼트 멀티 커버 톤업 쿠션입니다. 저 요새 이 쿠션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커버력이 엄청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고 얇게 발려요. 그래서 어차피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 끼고 외출하고 하니까 완벽한 커버력보다는 그냥 피부가 자연스럽게 톤업 되면서 부담없이 얇게 발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스킨케어를 공들여서 잘 해줘서 그런지 지금 피부에 강이 진짜 대박이야, 미쳤어. 완전 반짝반짝. 벌써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2020년에 잘쓴 아이템?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서 31일이 되기 전에 업로드하는 게 목표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행 가서 막 여행 브이로그 이런 것도 찍어보고 싶었는데 20년에는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여드름 자국만 살짝 더 커버를 해줄게요. 피부 표현 진짜 이쁘게 잘 됐죠? 이렇게 쿠션까지 마무리해주고 나서 에뛰드 피직 속 팩트 이펙트로 눈두덩이랑 눈썹 근처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코 옆에는 저는 번들번들하면 안 예쁜 것 같아서 콧대 쪽에도 얼굴 외곽도 살짝만 파우더는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더페이스샵 브로레스팅 프루프 펜슬 EX04 그레이 브라운 컬러 이 브로우도 제가 데일리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색깔이 엄청 자연스러워가지고 좀 데일리로? 대충 화장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얘를 항상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 눈썹 색깔이랑 똑같아요 원래 제가 나는 눈썹 색이랑 똑같아서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2021년이 되면은 이제 새해니까 사람들이 또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많이 작성을 하시던데, 저도 버킷리스트 세대 되면 항상 쓰긴 쓰거든요. 쓰는데 그걸 한 2월까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항상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근데 아직 다이어리도 구매를 안 했어요 올해 다이어리를 아직 안 사가지고 사실 제가 다이어리도 몇년 전에는 엄청 꾸준하게 잘 썼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다이어리 쓰는 게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계속 백지 상태로 거의 새 건데 한 해가 끝나버리니까 다이어리를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눈 화장은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얼리시아 겟주얼 팔레트 넘버 no. 원 재미빔 컬러입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이번에 리뉴얼 돼서 다시 나왔다고 해요. 이제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로지 브라운 컬러 얘를 묻혀줄게요. 발색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얘네 사용할 때 손등에다가 이렇게 덜어내요. 양 조절을 이렇게 꼭 해주고 발라줍니다. 이게 그냥 바르니까 너무 진하게 되더라고요. 발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양 조절을 꼭 해주고 깔아줍니다. 눈 밑에도 그냥 가볍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널찍하게 이런 로지 브라운 컬러를 깔아주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플러시 컬러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해주고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풀면서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소량을 사용해도 발색이 충분히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눈 밑에도 속눈썹 라인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붉은 느낌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조금 섞어줄게요. 포지 컬러. 이 글리터 진짜 이쁘거든요이 글리터를 눈 밑에다가 이렇게 톡톡. 이렇게 뭔가 눈물이 맺힌 것처럼 엄청 이쁘게 표이 됩니다. 얘네는 발색이 진짜 소량으로도 잘 돼서 평생 쓸것 같아요. 유통기한만 없으면. 눈 앞머리 쪽에 또 살짝 찍어주고 이렇게 엄청 화려한 로지빔이라는 글리터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프레스드 글리터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입자가 큰 글리터라고 해요. 이렇게 엄청 화려하고 진짜 예쁜 글리터예요. 그 글리터 초돌이들은 진짜 꼭 소장해야 할 그런 글리터. 엄청 화려하죠? 글리터를 브러쉬로 콕콕 찍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 그리고 손에 살짝 찍어서 눈두덩이에도 콕콕콕 그러면 이 4구 팔레트 하나로 이렇게 화려한 느낌으로 섀도우를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으로 점막을 살짝 채워주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조금 덮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도 살짝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더 쇼킹 카라 03 밀리그램 볼륨 사용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셀프로 속눈썹 펌 했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마스카라만 해줘도 마스카라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러를 안 해도 속눈썹이 잘 올라가니까 완전 진짜 꿀. 언더도 살짝. 이렇게 눈화장을 완성했습니다. 글리터 진짜 이쁘죠 이렇게 화려하게. 요즘 이 팔레트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화장을 이렇게 해줬고 블러셔도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요 처음에 써줬던 요 로지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얘가 또 엄청나게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찍어준 다음에 손등에 이렇게 두드려서 브러쉬에 먹이면서 양 조절을 꼭 해주고 살짝 털어내주고 앞볼 위주로 톡톡톡 해줄게요. 그리고 턱 끝이랑 코끝 끝에도 살짝 지나가지고 에뛰드 밀크치크 딸기우유 컬러 에뛰드에서 1월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맑고 뽀얀 그런 치크예요 얘는 사실 거의 컬러가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풀어줄 때 사용을 해줍니다 이런 뽀얀 느낌이 잘 살도록 그리고 제가 오늘 쉐딩을 까먹고 안 했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03 헤이즐 그레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여기 가운데랑 앞에 컬러 섞어서 끝대랑 이렇게 콧망울이 작아보이게 뒤에 컬러를 섞어서 콧망울을 없애줍니다. 입술 밑에도 한번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섞어서 얼굴도 좀 쳐줄게요. 립은 요거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베이스로 퍼플리시 퍼스널 벨벳립 틴트 04 퍼스널 누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되게 베이스로 깔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입술에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손으로 블렌딩하면서 약간 오버립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입술에 깔았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누드 컬러거든요.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입술 끝이랑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오버립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떨어지는 장미 컬러 컬러는 약간 베이스를 어떤 컬러를 바르냐에 따라서 다르게 색깔이 표현되는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얘는 진짜 제가 올해 들어서 제일 잘쓴 틴트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바르면 아까 베이스 컬러랑 섞이면서 되게 오묘하게 핑크 장미빛 그런 컬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고 이제 잠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옷이랑 머리를 하고 왔고요. 요즘 이렇게 핑크핑크한 색감에 빠져서 오늘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2021년일 것 같은데 2020년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올해는 코로나가 꼭 없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